이제 먹방을 시작합니다. 간만에 이제 먹방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아유 좀 정신 없습니다. 뭐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도 아닌데 그냥 뭐 뭐야 그저 다이소에서 파는 <웃음> 뭐야 그식식 식탁 보라 합니까? 식, 식탁 위에 이래 덮는 어, 식탁 보 어, 그거 하나 사, 사, 사가지고 이, 이 나름대로 이거 뭐야 그뭐 도배지도 삐리하고 매이제구질구질한게 뭐 이제 있는데 이쪽 가리자 이래가지고 요거 천원이다천원천 천 <웃음> 원으로 어, 스튜디오 뒷 배경 만들 수 있습니다. 야, 이, 이또 하나의 팁입니다. 제가 좀, 어,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, 좀 이렇게 저렴하게, 어, 음, 머리를 써가지고 저렴하게 좀 살아갑니다. 그, 뭐, 돈만 많으면, 아, 정말 음, 최첨단으로 꾸밀 건데, 지금 이제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, 뭐 하겠습니까? 이래라도 그 먹방을 찍어야죠. 그래서 어뭐 이제 아직 한달안 됐는데 어, 초창기 그 먹방은 어 뭐랄까 어, 노트북에 에, 에, 유캠인가 어, 그걸로 찍다 보니까 화질이 조금 안 좋았고 아,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는 겁니다. 음, 요 지금 스마트폰 거치대는 요거도 요다이소에서요 조그만한 건데 <웃음> 요거는 2000원 예. 이제 방송 장비가 아 방송 이제 스튜디오 시스템이 이제 요거 어 요거 1000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스마트폰 휴게 이제 어 거치대 2000원 총 3000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뭐라 할까 요리 요리 촬영할 때에는 요거로는 안 되니까 조금씩 양쪽으로 이그 뭐야 그 양쪽으로 이 찢개가 돼 있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을 꽂고 요거 이제 요거는어저 뭐라나. 싱크대에 예, 딱 꽂아 가지고 이제 이 철사가 좀 보기보다 빡빡합니다 많이 안 흔들리는 표현이해 놓으면 그래 가지고 어, 이렇게 촬영합니다 요거도 3,000원 요거도 3,000원 예. 그러니깐 제 이제 그 촬영장비 이제 세팅에 있어 가지고 지금 투입된 돈은 음, 6,000원 투입되었습니다 <웃음> 나머지기는 기준에 나머지게 봤자뭐 스마트폰 원래 쓰던 거고 노트북도 원래 쓰던 거고 어, 뭐, 잘 나가시는 분처럼 이렇게 최첨단으로 할 꾸며 쓰면 좋겠는데 음, 음, 형편이 그것봐야 안 되니까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 해도, 어, 어, 촬영을 한다. 예. 아, 저보다 더, 더 어려우신 분, 음, 또 아마 유튜브 계실 겁니다. 그분들, 오이 저놈은 저렇게 해도 촬영을 하네! 음, 그것도 힘좀 얻으실 수도 있고, 그렇습니다.